저번화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덕임과 산이는 결국 끝난 세상을 원통하게 울면서 사별하게 된다. 그러나 덕임이 잡고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궁에서는 새로운 호궁을 들이나는 간택령을 산이에게 강압하게 되는데 이제까지는 세상 모든 일들이 그처럼 간단하고 쉬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왕의 것 숨조차 쉴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후군 간택장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간택은 무사히 잘 끝났습니까? 전하께서 의빈 자가를 잘 맡기셨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본인의 의지로 스스로 선택하신 분이 의빈 자가셨지요? 그랬지요. 참 우습게도. 모두가 알아버린겁니다 전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셨는지 모두들 어딘지 모르게 의빈 자가를 닮았더군요 그래서 전하께서는 그분 중에 한 분을 고르셨습니까? 화를 내신 주상천하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럴 때, 상전 때, 의모습 그럴 때, 그럴 때, 그럴 그렇게 그럴 때, 그럴 을 애도하는 시간마저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 결국, 새로이 재간택을 실시해야 했지요. 마침내, 새로운 후궁이 한명 뽑혔습니다. 전하, 수빈이 직접 준비한 음식이 옵니다. 조금이라도 맛을 보시옵소서. 새로 들어오신 수빈 자가는 의빈 자가와 조금도 닮지 않으셨다군요. 전, 하 전, 왠지 모르게 신첩이 정성으로 예쁘게 빚은 것이 옵니다 어서 젖으시옵소서 음식은 본디, 모양보다는 맛이지요. 괜찮으십니까 소상공님? 제가 뭐 해드릴 게 없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음식은 본디, 맛보다는 <웃음> 정성이지요. <웃음> <웃음> 아니 할줄 모르면 수라간 국녀들에게 대신 해달라 말았지 전화의 탄일이지 않습니까 음. 꼭 신첩이 직접 만들어 올리고 싶었습니다 경감 예 부디 전화를 지켜주십시오 맛이 없으시옵니까 억지로 드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다 모양은 이래도 맛은 썩괜찮구나 너무 쓸쓸하지 않더라. 내가 다 먹으면. 내 처음 보는 만둣국이다. 외롭지 않더라.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여 다행이옵니다 한 그릇 더 드시옵소서 영감께서 잘 지켜드리십시오 맛이 있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한 입에 다넣으시옵소서 별곡 사니와 덕임의 비통한 운명에 울음을 터트리고 마는 서상궁 나만 먹을 수 없지 않겠느냐 참. 어찌 감히 그리하겠나이까 아니 아, 오라오 <웃음> <웃음> <어허. 웃음> 그렇지. 아주 잘 먹는구나. 너가 만든 음식이 어떠냐? 맛있지? 아주 맛있습니다. 그럼 더먹거라 전하, 신첩이 먹여드리겠습니다. 나는 배가 많이 부르다. 이미 한 그릇을 다 먹지 않았느냐. 맛이 아, 없어서. 아. 만두국이 원래 이렇게 슬픈 음식이었나? 사니는 사소한 음식에서마저 덕임의 지울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보기 좋으십니다. 무엇이 보기 좋다는 말이냐? 잘 드시니 보기 좋다는 말입니다. 수변하게 미안하다 전하게 그런 사리는 슬픈 상념에 빠져. 덕임에 대한 깊은 회상을 하게 되는데 네가 서고를 시키는 국녀냐 국본의 언행은 함부로 엿듣는 게 아니다 대체 누구십니까? 어허! 무엄하다 누구시길래 갑자기 들이닥쳐서 마구 캐물이십니까? 정합께서 너더러 반성문을 써오라 신다 이렇게 아랫사람 괴롭히시는 분이 성군이 되시겠습니까? 북풍은 차갑게 휘몰아치고 눈비는 헐헐 휘날리네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 붙잡고 함께 떠나리 더기마 나는 더는 너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잊은 척에 불과하더라도 상관없다. 너를 잊을 것이다. 임금이다.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의무를 다할 것이다. 평생 그리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리 살아갈 것이다. 나는 너를 잊을 것이다. 덕임이를 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산니는 과연 평생 덕임을 마음에서 지을 수 있을까? 하지만 산니와 덕임은 끝을 맺지 못한 인연이었기에